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컨설턴트 이대영 입니다 세미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2021년 새로운 유튜브 고객 모집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유튜브 고객 모집이 핫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유튜브의 광고 수익을 벌자는 얘기는 전에 부터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가들 뭐 매장 운영자 그리고 상품 판매자들이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파트 유튜브 고객 모집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고객 모집은 새로운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광고 수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 모집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은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을 모집해서 유망 고객을 모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이번에 말씀드릴 유튜브 고객 모집의 내용입니다 광고 수익만으로도 돈을 벌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응용하면 광고 수익을 낼 때에도 활용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을 모집하여 채널을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노하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을 모집해서 자신의 상품과 또 서비스 온라인 스쿨 뭐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거나 실제 매장의 고객을 모집하거나 또 컨설팅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또는 본인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상품 즉 화장품이나 뭐 건강식품들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을 모집하여 어떤 것이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구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을 모집하여 어떤 것이든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유튜브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유튜브는 계속 동영상을 만들기만 하면 됐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주로 유튜브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매일 업로드하는 그런 방법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노하우는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양으로 승부하는 공략법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서 채널을 성장시키는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의 채널을 천천히 길러내어서 구독자를 5만, 10만명으로 늘리자는 그런 노하우가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매출을 늘리기 위한 가장 빠른 전략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즉 매출을 높이는 채널을 만든 다음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브랜딩 하자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각자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따라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채널로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또 리스트, 즉 고객을 모집하고 상품도 판매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는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맞는 수단, 즉 매출을 올리기 위한 채널 그리고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채널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채널을 이용하여 먼저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딩을 할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설문조사는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50%였습니다. 총 58명 중 50%, 약 29명이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셨습니다. 활용하는 분들은 50% 정도였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다면 고객 모집도 하고 있고 브랜딩도 하고 있고 매장의 고객 모집 등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튜브를 고객 모집을 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광고 수익도 있긴 하지만 100명 중약 50명 정도만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고 그 중에 29명은 고객 모집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으며 3명 정도는 a 드센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무엇이 고민이 되는지 어, 질문에는 조회수가 오르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 약 9% 정도가 나왔습니다 또 촬영 방법을 잘 모르겠다던가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 모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유튜브 활용 방법을 모르겠다 등 이런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채널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 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사실 유튜브 고객 모집은 조회수가 늘지 않아도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촬영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파워포인트, 키노트를 사용할 줄 알면 됩니다. 동영상도 고객을 모집하기 위한 동영상과 그리고 가치를 제공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두 가지 패턴만으로도 고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나의 목적에 맞게 채널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고민인 분이 약 9명 정도 되었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객 모집을 해서 매출을 올릴 때에는 구독자가 그리 많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유튜브 고객 모집은 조회수를 많이 얻기 위한 방법도 아닙니다 구독자를 많이 늘리자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고객 모집을 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자는 것입니다 유튜브 고객 모집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망 고객을 모집한다던가 또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싶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분들은 58명 중에 약 1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 고객 모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망 고객을 모집하고 싶다는 생각은 모두가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객 모집을 하여 얼마의 수익을 얻고 싶은지 물어봤는데요.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고 싶다는 사람이 전체 38% 정도나 되었습니다. 1억을 벌고 싶다는 사람들은 전체 15.5% 정도 되었습니다. 약 40% 이상 되는 사람들이 1000만원 이상을 벌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튜브의 매력도 알고 계시는 것이고 또 유튜브 고객 모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후에 가능성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한 수익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튜브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올바른 노하우만 알면 라이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유행이다? 유튜브 를 하는 사람이 많다, 유튜브 고객 모집이 유행이다 라는 어떤 인식이 생기고는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고객 모집 효과는 충분히 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유튜브 고객 모집을 해야하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뒤처지게 됩니다. 우리는 목적에 맞는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기존의 전략과 전술을 사용한다면 유튜브에서 뒤처지게될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되었었는데 바로 예전이라고 한다면 불과 1,2년 전이겠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은 효과 없어진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도 변화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목적에 맞는 수단과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 고객 모집 동영상의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고객 모집이 뭐가 좋다는 건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동영상에는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글자와 소리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동영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팬들을 만들기 쉬워집니다 또한 유튜브의 구조상 동영상이 자산이 됩니다 고객모집 동영상을 하나만 완성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재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동영상이 알아서 자동으로 고객모집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유튜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데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동영상 사이트의 이용률을 나타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나스미디어 2020년 인터넷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내 PC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의 주요 서비스 이용 형태 및 광고 수용 형태를 분석한 2020년 인터넷 이용자 조사를 6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시청 시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93.7%로 유튜브 중심의 동영상 시청 형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위주로 혹은 모바일에서만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2.9%로 전체 절반 이상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하루 평균 시청시간은 1시간 38분이며 이중 10대 시청시간은 2시간 35분 20대는 2시간 6분으로 이용량 측면에서 다른 연령대 대비해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령은 추후 동영상 콘텐츠 어, 플랫폼 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타겟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잘못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유튜브를 할때 이런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